안녕하세요. 제가 오늘은 외출했다가 집에 오는 길에 이런 골통법처럼 생긴 이게 뭔지 아시겠죠? 저희 집에 마침 전에 사용하던 스탠더가 고장이 나서 집에 있어서 주워왔거든요? 그래서 제가 안에 이렇게 생긴 거를 박해가, 안에가 좀 지저분한 거를 깨끗이 닦고서 우리 집에 있는 잘 사용하지 않는 러거를 이렇게 입혀봤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고급스럽게 타발꿈을 했네요 러거를 이렇게 붙이는 작업을 제가 촬영을 했어야 되는데 그 작업을 아쉽게도 못했네요 그 촬영을 좀 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이거 식탁 위에 까는 다이댕에서 파는 그 러그 있죠 제가 그 레이스 를 사다가 양쪽에 양쪽에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두개 붙였습니다 손도 많이 찔리고 그랬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나서 보니까 너무 예뻐요 불을 켜면 더 이쁘거든요 제가 불켄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와 그래서 이걸 저희 책상에 이제 두고 써야 될것 같아요 너무 고급스럽지 않아요? 누군가 오래 사용해서 아마 질려서 버린 것 같은데 제가 먼지도 깨끗이 닦고 그랬더니 이게 아주 예쁘게 옛날 엔티크처럼 예쁘지 않아요? 이거는 옥인 것 같아요 이거는 신주 같아요 굉장히 무거워요 근데 멋있어요 <웃음> 제가 이런 걸 한번 이렇게 리폼을 해봤습니다 <웃음> 저희 집에 이런 물건이 몇개 있기는 한데요 제가 틈나면 한번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